덧들이걸 그렇게 그, 잡아주는 거야. 그다음 뭐래 뭐래 뭐래 뭐래 이잖아. 덧들리미나 느낌대로 덧들이걸 멋들 멋들 두리번 두리번 거려. 두리번 두리번 거려. 아 이제 우리 길이 보여. 이제 우리 길이 보여. 두리번 두리번 거려 이제 뭐야? 뭐야? <웃음> 서, 뭐야? What? w 면 t 면 h 려 t w h 우리 이제 우이이이이 <웃음> <있었나봐>. <웃음> 이제 우리 길이 보여. 다라 o 로다 l 로 Ready, get, s 아잘했다아 제가 어젠가 한번 해봐야지. 컵드려버려아 <웃음> 이제, 길이 이제, 길이 아니, 이제 길이 <웃음> <웃음> 우리 길이 <웃음> 보여. <웃음> 아, 아, 아. 우리는 이제 길이 보여. 아니 이제 우리 길이 보여. 이제 우리 길이 보여. 우리는 이제 길이 보여. 아니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길이 보여. t e l 어 l 하 k e y e l 세 o w 예. 아, l l 연습하면 될거 같은데? 발 Let's go. Yeah. Are t 아 e 아 u s i n 랩 from t h 이 i r c o a 할 s a r 예, 터뜨려 버려 밑뜨려 터뜨리미터뜨리미 느낌대로 느낌대로 터뜨릴 걸 터뜨릴 걸 멋들 드리번 드리번 거려 멋들 드리번 드리번 거려 이제, <웃음> 이제, 이제, <웃음> 이제 우린 <우리> 길이 보여 우 <웃음> 우리 이제 길이 보여 이제 우린 길이 보여 이젠 우리끼이 보여 나 이젠 <웃음> 우리산 우리 <길이 웃음> <타석이 웃음> 취했어? 어? 이거 많이 먹더니 이제우리 길이 보여 어 더이제 라앤 로우 고! 예스! 터진 예 일단 이거 TV컨이다 터트려 버려. 밀어 버려. 느낌대로 터트려 버려. 우린 이제 먼저 가지고. 세준이 형좀있으면나그 와락새 리졸랩 할것 같던데. 지 어. 리버 코인은 내가 맞도록. 그다리듬만 외우면은 외우기 쉽잖아. 아니, 가사가. 아, 가사만 외운데. 리듬 아, 리듬은 다. 알아, 리듬 외웠어? 아 멤버들 내 랩을 그 언더 플레이. 그을을 빨리 보고 싶어요. 응. 이네수있을까자 동전한 다거버 버려버리... 아. 아 아니, 다시 할수 있어. 돌려야 되나? <웃음> 예난 yeah. 동전한 게로 게임 다 깨부셔 먹어버려 플립 더 어, 포인 그래. 잘 자리 버려 버려 버려 홀러다 머리 엄마 바리 바리 바리 겟댓도 그리고 니 머리 위로 찍어버려 넘쳐 트레이 지나버려 힙댓 포스 나 여러분의 실패 또 팝! 여러분의 기회로 우 워우 돌려야 되어아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거구다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무가 더 많이 터는데? 놀라갈준비 <웃음> 이거저리 긴장 타겠는데? 그러니까 평생 긴장인 줄 알았는데. 나는 말도 못한다. woo woo woo woo woo woo w o Yeah? Like we. Yay, 난동전한 게임 다개붙어버리다게아버버리고버리 코인 리리 To t h 티사 i 그래 이걸 속에 피사체는 빛이 아랜 고통의 시간 뒤 반드시 더 높게 비상해 늘기서 <목소리가> 했던 걸 이제 내가 원하던 모습에 나를 비쳐 고 뒷가려진 거 찾으러 걸어 들어가 나는 믿어 uh, yeah. Guess those, bitch, bitch, up yeah 계속 빛밟처 매수 없게 어쩔 훈나는 겨질 left or mess 뭐 어차피 좋든 짓든 계속 괜내 삶의 꿈과 현실의 통로 내밀어 봤어 이걸로 홀로 눈 열어 진짜를 봐 지금도 시간은 가 <목소리가> I did it cuz I'm a bad boy. I'm a bad boy. Yeah. You got to know just swim up there. y e a l e me n o w Tell her I'll be. o n e e y go. g o a d g e all. n t I g o s e 같은 시간 전부 한숨에 후, go away, go away, r e a m i 시간 전부 한숨 go away, r a y n t h m s t 어매달그때부